안녕하세요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오늘은 반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구매가 쉽고 편리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반품을 하게 되거나 환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최근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반품, 교환불가 제품이라고 적혀있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글에 공지해놨다며 거절을 하고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의 심정으로 포기하곤 하는데요. 이젠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히 여러분의 돈을 환불받으십시오. 시작! 크리스마스이브 당일 A씨는 주문실수한 것을 알고 인터넷 업체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네... 행복을 전달해드리는 땡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코트를 주문했는데 취소하고 환불 요청을 하려고요 잠시만요 확인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죄송하지만 환불은 어렵겠습니다 왜요? 이미 배송이 진행된 제품이고요 판매 홈페이지에 교환, 반품, 환불은 안 된다고 저희는 고지해 드렸습니다. A 씨는 순간 머리가 아찔했다. 판매글 옆 적혀 있던 글귀가 떠올랐던 것이다. 이때 쇼핑몰 측이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고 사진에 고지했다면 A 씨는 정말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 법을 알아봅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수 있다. 제18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목소리>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A씨는 아직 제품을 받지 않았고 제품을 받았더라도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제품에 하자가 없이 청약 철회의 경우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 A씨가 부담해야 한다. 통신 판매업자에 대한 청약 철회 의사 표시는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하다. 전화로 환불 요청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게시판에 환불 요청 글을 작성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면 가능하다. 기타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 시 쇼핑몰 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업체 환불 요청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이의제기 접수를 도와줄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민원연락처 1372 이곳으로 전화하셔서 소비자 상담 후 구제 신청하세요. 이에 거절하는 업체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소중한 세금을 냈으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소중한 돈을 지켜내시는 건 여러분의 행동뿐입니다. 음... 진작 알았으면 집에 두고 있는 옷이나 신발 환불받았을 텐데 영상 제작하면서 알게 됐네요. 끝!